연기지망생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꿈을 처음부터 차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네요 근데 어,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기지망생으로서 연기자의 를연기 꿈을 위해서 막 가다 보면 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밸류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냥 막연히 난 연기하는 게 좋아 난 이것만 있으면 배고픔도 다 참을 수 있어 이렇게 가기가 사실 어렵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연극배우를 하신 분들 네임밸류가 높지 않아도 대학로에서 정말 열심히 연극만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 조금 존경스러워요 정말 자기 꿈과 열정을 위해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입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수입이 되니까 돈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런 분들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죠 집안이 원래 좋고 돈이 많은 집안이라서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그 베이스가 되는게 없겠죠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돈이 많아서 돈 걱정 없이 그냥 연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마 제가 지금 방송하는 걸 보시는 대부분의 연기 지망생들은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니실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정말 많은 유혹들이 생겨요 그 유혹들을 어 자기 꿈만 가지고 난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처음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고민이 돼요 왜냐면 난 지금 10년째, 나는 지금 15년째, 난 20년째 이렇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유혹의 순간으로 넘어가거든요 아마 지금도 강남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기획사의 오디션도 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계속 생활을 유지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잘안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유혹의 순간이 온단 말이죠 어떤 유혹이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유혹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외모가 좀 괜찮다 싶으면 주변에서 혹은 기획사에서 제의를 해올 수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스폰서죠 그런 스폰서에 대한 제의가 왔을 때이 거절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계속 열심히 돈 벌어봐야 벌어들인 수입이 별로 안 되잖아요 정말 근근이 생활을 유지할 정도잖아요 근데 스폰 제의를 받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돈도 나오고요 어, 집도 해결이 될 거고 내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몰입이 되겠다 내가 연기만 연습하는, 연기 연습만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런 순간에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스폰을 받는 분들은 결국엔 연기 발전은 없어져요. 그 생활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연기자로 가는 길이 힘들지 않으면 연기력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편해지니까 더 편한 거를 찾게 되고요. 그 갈림길에서 내가 스폰을 갈 거냐,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내 꿈을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갈 거냐 이 갈림길에서 스폰을 선택한 분들은 이미 성향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갈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연기자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구분점이 생길 거란 말이죠 물론 나는 외모가 정말 뭐 남자들이 좋아할만한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음, 상관없어요 그런데 아마 연기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외모를 갖고 계셔서 시작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말씀 드린 거니까 나중에 연예계를 진출하기 전까지 내가 원하는 연기자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가는 동안에 험난한 길을 예상 한번 해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예상을 하고 가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생겨요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그것까지 감안을 해보시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시작한 분들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꿈을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단한 번의 인생에서 내단한 번의 꿈을 위해서 그것을 꼭 이루겠다고 가, 가는 건데 거기에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른 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혹시 모를 유혹이 생기면 어, 과감하게 내치고 자기가 가지고 갔던 처음에 초심처럼 그 초심 가지고 끝까지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